곡을 부르는 서른다섯 가지 지혜. 가슴에 기쁨을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좋은 아침에 좋은 하루를 만든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불의 가치가 있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라.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한다 노느니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성취의 열쇠다 힘들다고 고민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복도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남을 기쁘게 하라 열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새 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기 마련이다. 안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만 말하라.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폭탄이다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기쁘게 손해를 보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다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라 그 노래는 봉나가는 노래이다 푸른 꿈을 잃지 마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남의 자란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신용을 잃지 말라 사람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라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행운이 들어온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승차권은 오늘만 유효하다 집안 청소만 하지 말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끊임없이 완숙하라 완숙이 안 되면 반숙이 되게 마련이다 좋은 기억만 되살려라 좋은 기억이 증폭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걱정에 노예가 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생기면 기뻐할 일도 생긴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뜨거운 열정이 삶의 내용을 바꿔놓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